이제 대멍의 고기를 썰어보겠습니다. 이게 예, 수비드 기본 음. 중심입니다. 아, 걷기도 해라. 먹어서 고기도 잘안 떨리네 나는 색은 미디움 레어. 레어에서 미디움 레어 사이. 안찝어져 안심. 접시가 응, 접시가 이런 접시랑. 이것도 거의 레어에서 미디움 레어 사이. 거의 레어에 가깝다. 이쪽으로 한번 먹어보자. 이칼 제대로 갈아야겠다 나중에. 먹어봐. 이번엔 안심. 이게 훨씬 더 부드럽네. 안심이니까. 확실히 안심 부드럽네. 얘가 고기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음, 음. 육즙이 더 많아 얘가 등심보다 에어프라이어 등심부 포우 거의 수비들랑 비슷해 보이네 음. 음. 어, 난 얘가 더 맛있어 더 담백한 음.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음. 그 기름이 기름까지 같이 다 같은 느낌이고 음그 얘는 기름이 좀더 빠져서 더담백한 담백한 느낌. 느낌 음 그게 딱 맞는 것 같다 음. 마지막으로 에어프라이어 리버스 시어링 보기좀더 맛있어 나는. 스테이크를 다시 만약 스테이크 먹는다면 나는 에어프라이어로 리버스 시어링을 해서 먹을 음. 수비드보다는 수비드는 한 2시간 반으로는 솔직히 효과를 모르겠다 난. 진짜 완전 오래 해서 먹으면 훨씬 부드러울 것 같아 수비드를 좀더 구웠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무 부드러운 느낌 씹는 식감이 없다고 너무 부드러운 느낌이라 약간 에어프라이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수비드 티본스테이크와 에어프라이어 티본스테이크를 비교해봤는데요 각 조리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수비드 조리법의 장점은 어, 신경쓸 부분이 적다는 겁니다 재료를 진공포장해놓고 수비드 머신에 넣어놓고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다른 일하다가 꺼낸 다음에 시어링만 해주면 은 요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식경쓸 부분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은긴 조리시간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의 장점은 수비드 대비 시간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에어프라이어로 리버스 시어링 할 때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드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신경 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온도 조절도 해줘야 되고 온도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온도를 제대로 알기 힘들기 때문에 조리하기 힘들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드와 에어프라이어로 조리법을 비교해 봤는데 어떤 조리법 어떤 조리도구가 더 맛있는가에 대해서 따지기 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조리법이 더 만, 맛있게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좀더 따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와 겁나 이상해